이 아이와 함께 운동하는 방법을 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하는 그런 슬픈 상황입니다. 친구야, 아이고 목기를 왜 잡아? <웃음>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해볼 거예요. 어, 너무 힘들군요. 벌써 힘들어요. 이 친구가 9kg인데, 9kg 덤벨을 들고 시작하는 거로 생각할게요. 일단, 9kg짜리 덤벨을 들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열어나받에게 못할 일이야? 다시 웃 <웃음> 좋아서, 음, 허벅지 운동을 하니와 하는 방법. 자. 이야! 이야! 이야! 재밌나봐. <웃음> 너무 좋겠 우리 하늘표죠? 아니야 1등! 뭐야? 하늘표죠? 엄마 너무 힘들어 이게 운동인지 노동인지 모르겠어 아늘 엄마가 이러려고 운동을 시작 복근 운동이라도 해야겠다. 복근 운동이라도. 아니 아니 그게 그, 그렇게복 아니 그렇게 복근 운동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복근 운동. 좋아하지마. 좋아하지마. 아, 좋아하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복근 운동. 자안아봐 여기 도한번 o t 알려줄게 두기가 그런 거 있어? 수, 수, 수, 수, 수, 수, 수, 수, 그냥 운동 안할게 그럼 진짜 <웃음> 육아나 할게 일반